거의 3킬에. 나 너도 알치비기야? 아니야, 저는 지 뭐... 오케이. 가자. 먼저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이거. 나 영상 찍어야 돼 근데 이게 솔직히 무료게임이라는게 믿기지가 않아 일단 응? 영상 찍고 <웃음> 어떻게? 등산 잘되니 <웃음> 뭔가 아직도 아래에 <안> 계신데? <웃음> 진짜 들이다 올라오는 스토바 보여? <웃음> 여기 딱 보면 올라오는 스토바와요 천천히 올라오는거 뭐야 저거 걸어서 올라오네? <웃음> 진짜 여기서 보고 있다가 사람 오는 거 보면 쏘면... 쓰면... <웃음> <좋긴 하겠다. 웃음> 상대방 개빡치겠다 진짜. 레벨 아, 근 재밌긴 하네. 금방 오네 레벨 사면. 애들아,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랑 아, 여기. 잡아줄게.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설산주위에 애들이 많았던 까닭이 있었다니까? 이런니까 편하게 올라오지 누군 차 타고 올라는네 누군 이렇게 편하게 올라오 솔직히 올라오지. 하얀색 가방 본거 몇명 없었어 가방 아, 주황색 가방에서 많았어 스케이트보드가 제일 없었어 <웃음> 어 솔로에서는 스케이트보드가 오히려많더라고요 거기에선 어차피 솔로니까 <웃음> 두면서 잡은게 스케이트보드였어요 빨리 생존해야 답이니까 <웃음> 아, 어 그래. 저기 사람 어디 어디 어디 저쪽산 밑에 여기서 내려왔거든요 오케이. 이쪽으로 <웃음> 와이어 와이어 야 앞뒤로 여기여기 여기가기 여기다 가어 글라이어 타고 온다 여기 <웃음> 가자 보자 가자, 여기 안돼 나왔다 나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았이 죽었다 잡왔어 잡았어 와와요 나이스 글라이더 글라이더 미쳤다 진짜. 됐다 됐다 아, 저거 못잡아 어아 마스크 뺐다 보로 있다 사람 왔다 암, 아, 아, 뭐 in다, 뭐 in다. 어디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S S 보여 보여 어 밑에 있어 내가 아슬 한번 쳐볼까? 이따가, 이따가. 이거 써볼까? 일어서도 아, 그러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머리만 보여, 머리만 보여. 저기있다, 저기있다. 지금 이거 차보고 지금 경계하는 것 같은데. 아. 2층에서 차를 봐봐야겠다. 슬을 써야지. 둘. 셋. 반대쪽, 반대쪽도 있어요, 이쪽. 에이. 양갈이야. 이거 집안에 숨어있다. 집안에 숨어있다. 숨어있자. 에바, 에바. 숨어있자, 있다. 일단. 일단 숨어있자. 사례, 사례. 오오오 아, 뛰어와요. 우리 몬스터트럭 뛰. 아, 확인. 집안에 들어갔다. 여기 여기 하나 더, 뛰어 하나 더. 전보전보 어. 전보. 너무 많아, 죽이네 <웃음> 여기 올라오면 그냥 싸우면 되니까요 어차피 보인다 다시 내지 마시고 한들 일 라프트 형다오둘다 죽였네 여기? 어컷컷 아, 컷. 네. 먹어 다른 데 쏘는 거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래쪽이랑 여쪽 위 제래가 쟤리가 클리어하고 가야돼 밑에 뽑아야돼 뭐 보이소? 뭐쟤 보인다 어디 응선 위 오케이. 위치 바꿔 이쪽이요 이쪽 집 봐서 지붕에 있, 있, 있으면 되고. 뭐 수류탄 연막탄도 없 아, 확인 확인. 갔다 왔어. 죠쪽 어, 햇빛. 샤벌. 야, 아래쪽에 저쪽 작아서. 핑, 핑쪽 확인해줘 얘들아. 네. 우리 역시 글라이드 있으니까 음. 바로 그냥 점프해서 날라가면돼 여기까지. 저기 뛰어, 저기 뛴다. 저기 뛴다. 이제 뛴다. ᄀ, 어 여기. ᄀ, ᄀ, ᄀ, 오케이. ᄀ, ᄀ, ᄀ, ᄀ, ᄀ, ᄀ, ᄀ, ᄀ, ᄀ, 아 ᄀ, 헤드샷! 아 나이스 2분 2분 아. 이거 1분 30초 날라가야돼 무조건 야, 막 확인 확인 간다 <놀람> <놀람> 지금 가자 청월이 아, 없네? 가자 가자 가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날라가 날라가 날라가 먼저 갈게 먼저 갈게 어디 만날래 핑핑핑 핑, 핑. 찍어 찍어 파란핑 저기서 만나자 오케 블루핑 오케이 오케이 아씨 아씨 아, 씨, 아, 씨, 아. <웃음> 아나 죽될 뻔했어 <웃음> <좀> 궁금하아나 <않아. 웃음> 네, 총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웃음> 네 근처에 있어요 두개에요 두명 사운드 파란 핑 사운드인가? 것 일단 우리 뒤에 있다는거 알고 있어야 돼 제가 뒤에 계속 견제하고 있을게요 오케이 이거 뛰어도 해야 해야 여기도 있다. 1번 나왔다 <웃음> 뛰어 가자 가자 먼저 가자 먼저 가는게 임자야 가자 가자 뛰어 뛰어 뛰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거? 저 끝으로 가자. 끝이 답인데? 노란색 가자 그냥. 노란색 로 아, 노란색 회전해 따라 와 따라 계속. 노란색 뒤로 약간. 참 네. 여기 쪽 이쪽, 이쪽 이쪽 빠르다. 야, 그라이더 좋긴 왔다 진짜. 진짜 좋기는 겁나 좋아요. <웃음> 낙센도 안 맞고. 이쪽, 모자, 모자. 뭐야뭐야 같이가 같이가 무조건 가자고 저 집안에있다 아 확인 확인 그것도 양갈이네 여기도 와나 진짜 뭐다양가이야내우 케이블카보고 사람 어여 사람 여기 사람 어디이쪽 사람 케이블카? 앞에 앞에? <웃음> 오케오케오케 확인 앞에 앞에 뛴다 살려줄게 살려줄게 커버 좀 앞에 바로 나이스 컷 헬기, 헬기 왔다 헬기 왔다 헬기 왔다 와, 헬기 아 헬기 미친.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위기야 그아 저기여기여기 저기저기저기저기아 미치 그지가날 아, 진짜 아까 그 파란핑이 맞았네 깝이다 하늘님 저쪽에도 있어요 왼쪽에 다킬했네 와... 네. 나이스 다운, 다운 네. 이동할 때 아, 있으면 아, 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더윈 와, 아,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살리고 바로가, 살리고 바로가 가 뛰어,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뒤에 한명더 있어. s 쪽에핵기쪽 싸운다. 제발 살아라. 이거 킬이 그리고 우리 스쿼드 전체 킬인 거 같아. 공고 잡으니까 킬한번더 올라왔는데? 아닌가? 이거 제 킬이. 킬 따는구나. 내 킬인 줄 알았어. 와.. 겁나 많이 살았다요 저는 킬 못했지요. 십네 조심해. 몬스 트럭 있다. 어, 다선 밑으로 내려가 일단.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 어, 킬 대박어, 미친. 숨어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아 명이야. 전체 아홉 명. 예, 전체 일명 있어요. 뒤는 부르고 봐줘. 어 앞에 나 배낭 위위위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아이스어어나 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저거 아나 불러 어쩔 수 없어 멀어요 아, 좀 멀어요 눈사태였어요 아 이제 이 살릴수 있을거 네, 같은데? 오케이 x okay, okay. 대박이다 이거 잠시만요. 저기 몬스터럭 쪽에 하나있거든요? 오케이x2 okay, okay, 와 이거 사납다 진짜 미쳤다 한일이야 뒤쪽 봐주고 이 가능성 있어 어. 뭐야 버튼 뭐 수인것 같은데? 17초? 7탄 아니야? 다시. 해피, 이피 아깝다. 둘러하지안둘러지 둘이. 둘이. 이이 둘이. 네, 이레이더이이더이 그 보일 거야 둘이. 둘이. 둘이. 둘이. 둘이. 둘이. 비이이 숨어 있네. 아, 씨, 왔네 예, 덕에 이쪽에, 이쪽 두 달에. 두 달에. 옳지, 옳지. 와! 돌았다, 진짜. 오. 와! 쟤들, 냥 보내고 타도 될것 같은데. 세명 있어, 세 명. 확실확실확실확실 확실, 확실, 확실. 있어 있어 있어 히확 하래 다운. 다운 다운 다운. 잡았어요. 올 다운 올 다운. 다그하체에요 그걸... 어, 뭐야? 뒤스나 하늘 쪽이에요? 타... 오른쪽에서 섰어요 조심해요. 어. 네, 아야 여게 하늘이 안 보여. 보이... 앞으로 아, 뛰고 있어요 지금. 둘두명 남았어요. 안 보여. 계속뛰고 있죠. 앞에, 앞에 형, 앞에 저 뛰는 거보이 앞에 앞쪽에 앞에 요이거에명이 앞에 거기나 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무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요 죽여요 그냥. 보인어 보인다. 앞어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위어에 앞에 앞에 앞에 앞 아, 앞에 앞어두명 앞에 어나 앞에 다 저기있네 그러면 앞에 앞에 앞에 앞에 하나 앞절이고 라스타 한 명인데. 저 네. 라스타 하나면 이길만 하거든요, 이거. 아이 여기 때문에 안 보여. 보인다 보인다. 나이스나이스 잡았어. 아니다아니다 오케이. 아니아니 근데 아직 한명 있어요. 아직. 있어 있어요. 뒤에서 아직 뒤에서 있어요. 있어요. 방금.. 쓰러지면기쏴요형 어. 여기, 여기 약간 보이는거 쏴요왼쪽 스킬했어요 왼쪽 한명이야 한명 마지막 돌쪽에 있네요 이쪽 이쪽 돌이에요 돌 돌은 뺐어요 나 돌아서 갈게 돌아서 갈게 어디도 어디도 바로 준비하갑 저기 던진다 까비 이겼다 어 나이스 에이 연막탄 던져지나 봐봐야겠다 아요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연막한건 했다. 아.